好好好好好好好<笑> faites Jacobs o r t u n i t y 오, 오! 오! 어, 황금바라 줘? ok 그러면 이제 죽겠지. <웃음> 아 드디어 주네 미친 놈. <웃음> 드디어 주네. 아금악이다 <웃음> <끝났다>, 이거 이제. <웃음> 아유 와미필백스님아 감사합니다. 아그 원하시면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는 원래 하려고 했어요. 아 이러면? <웃음> 잠깐만 진짜 1 1코되네 <웃음> 근데 이제 11코드 쓸수 있어 이제 11코드 쓸수 있어 반대 쳤으면 가능했나요? 방금 반대 쳤으면 가능했겠는데? 아어 심사... 뭐야 아 이거 합치면 오히려 안 좋은데? 합치면 너무 세지는데? 와.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거 못참죠 우리가 또 이런거 못참잖아 여러분 그죠? 우리 또 유튜브같은거 볼라면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낭만이 있어 낭만이 아우영 oh, 리로이 영적 어프로. 어 oh, 잠깐만 최악으로 싸우기 시작해. 아요 ah, 이런 됐어. 얘안 죽었으면 얘안 죽었으면 됐어. 홀리 홀리 아광수 이것이 바로 데나 트리우스. 잘 어울리는 두 개의 조합. 승리. 조전네. 어쩌지 노략군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롤차 그냥 꺼져. 아나 진짜. 어, 잠깐만 이건 하지 말고, 내가 계산한 이 거래에 합당한 대 아니 황카 안 보는 게 낫나? 왓? h 네, 이런 캐스팅 트 깼고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이아아아아아도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이러면 이렇게 스탯이 복사된다는 느낌? 와 겁나 세기네요 슉다슉슉슉슉슉슉아라 <목소리도> 운명의 스레바퀴 어이 뭐야 아 이번 아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 아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하스 투톤 영상이 있다면 a s p e n c o c o n c 5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